지원 요청! 지원 요청! 캡틴... 적들이 우리를둘러쌌습니다이게 <웃음> 마지막 무전이될 수도 있겠군요... 매게 아니 우리 힐러는 어디갔어? 아! 임기이 깨지 말라고! 야 작전면 뭘로 할까? 아니 우리 종굴 뭐하냐! 괜이게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관련 없지 않냐? 딴거 없어? 딴 거? 예예예 우리, 우리 우리 아직 탁전명안 정했어 딘 A로 간다 네 라저 라저 라저 연막은 밀까지 말고 걸렸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애들 애들 피다 없어요 나이스 고스 들어스 야, 작전명 이름 생각났다. 개버스타기개버스 야, 야, 그, 그게 지금 죽는 소리를 낸 거냐? 야, 내가 죽는 소리랑 똑같아. 나 이렇게 죽어. 조금 더, 조금 더 진짜 맞는 것처럼 해봐. 진짜 맞는 것처럼. 야, 곧 죽을 사람처럼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아, 빨리 해봐, 얼른. 형제여내목까지 열심히 살아다오. 자, 죽여라. 아이씨, 주접 진짜. 앳. 뭐야, 진짜 저렇게 야. 죽어? 야, 안 만져, 정사줘. 우리 세이지가 아무리 불운지고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제가 대신해서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우리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그녀를 너무 막대하지 말라고. 어제 쪽에 없어요? 얘가 훔쳐 갔는데요? 이런 남론지 싸가지 없는 저희의 캡틴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런 악질 녀석을 미리 알아채시다니. 존경합니다. 캡틴. 캡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기대에 부응할 차례입니다. 저를 지켜봐주세요. 캡틴. 진짜 세상에 믿을 놈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이씨. 방명 넘치게 신문 들어간다 빵땡이 직원 딱땡 삭스 노스 야 사람이 솔직히 실수 한번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내 쪽에 눈빛 반대인데요 안는데요 말이 없어졌는데요. 제총 제 어떻게 보상하실 거죠? 혼진했잖아요. 캡틴 <웃음> <깹친, 웃음> 왜 말이, 말이 없습니까? 말이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우리 캡틴 너무 좋은데? 아무리 전쟁터라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전쟁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그냥 미친놈. <웃음> 예 로봇총수 예, 예, 로봇총 로봇 뭐, 뭐야 레이지는왜 죽었어? 아우 여기 뭐왜 여기 있어 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쏘바 적기지. 지원 요청! 지원 요청! <웃음> 캡틴, 적들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웃음> 이게 마, 마지막 무전이 될 수도 있겠군요. <웃음>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 야그 말하면 뒤져. 틀리나 아니야? <웃음> 이제 영상을 떠나서 진지하게 저처럼 해보겠습니다. 나 나처럼 나빨 이걸 돌렸네 고추도 없나 야 미친놈아 그렇게 한번그 마음대로 하하면 그대는 저를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빨 나는 없어 방금 방금 저걸 들어서 나는 자신 없어 난안 한다. 나 집에 간다. 야, 야 뭐하냐? 이제부터가 진짜 매드몹이다. 매드몹이 매든무비 딱 때. 들어 요 아, 내 엉덩, 이 엉덩. 방금 네. 안드님 유튜브 들어갔는데 안드님 썸네임들 심각해요. 네? 보노보노 PPT. 네. 보노보노 PPT요? <웃음> <비비티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오줌 설것 같아요. 오, <웃음> 나이스. 하이. 안드님 나이스. 용총 아이쿠. 뭐야 영총? 와야 스킨 예쁘다 이거 없어요. 없어지죠? 살려요 살려요 살려요. 네 진짜죠? 네 저희 네, 믿고 저 살려요. 네. 없다며. 아이 사람이 되데